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들닷컴 이동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촬영된 영상이 아니라 그냥 그래픽을 이용하고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 많이 보셨죠? 어,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확실히 촬영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다 만드는 것들이 어렵기는 한데 이런 과정들도 배워놓으시면 어, 여러분들이 만드는 영상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오늘 내용은 좀 길어요. 준비 단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단계도 있는데 일단은 전부 다 만들 수는 없고 일부분만 제가 만들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영상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자, 플레이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나요? 자, 화면에 각각의 요소들, 캠핑에 필요한 각각의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화면에 등장하죠. 띵띵띵 하고 등장하고 중간에 까만 바가 우에서 자로 쓱 하고 나타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글자도 애니메이션 돼서 튀어나오죠. 자, 이렇게 쭉 유지가 돼요. 자 이렇게 되다가 사라지고 사라지고 또 이렇게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때까지 제 강의를 봤던 분들 중에서 모션 그래픽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몇 번이나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한세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그걸 잘 숙지하시고 혼자서 그 정도 할수 있으신 분들은 요까지만딱 보면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머릿속에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인트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요 자첫 번째 텐트는 표시된 인원보다 항상 한명 그 빼야지 설명이 나오는 사이즈가 나오죠. 나와요 자, 설명에 예를 들어서 제 목소리 도 수치미라면 세명 정도가 뻣뻣하게 잡니다 방수는 삼천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쭉 말이 끝나고 나서 자 여기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예이 화면이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또 다음 화면이 나오고 그걸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이미지들은 그냥 제가 인터넷에 있는 뭐 쇼핑몰 같은 데서 그냥 검색을 해서 다운받은 이미지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쓸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쓸 수는 없고 테두리를 이렇게 없애줘야지 사용을 할수 있는데 뭐 요거를 흔하게 일본말로는 눕기라고 하지만 한국말로는 배경제거라는 말이 있으니까 자 배경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자 이거를 캡컷에서할수 있느냐 자 캣컷에서 만약에 여기 소스 하나만 그냥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소스는 지금 제가 다 배경을 지우고 가지고 온 소스 거든요 이거를 여기 한번 갖다 놔 보겠습니다 자 가지고 왔죠 자 배경이 지금 투명해요 자 여기 보면 오려내기 라든지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는 특정한 모양으로 오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로는 불가능. 자 그리고 우리가 크로마키라고 부르는 이 오려내기 기능이 있죠. 요것도어이 테두리에 있는 이 컬러, 이 컬러를 투과시켜서 없앨 수는 있는데 이 배경 컬러가 원래는 흰색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흰색이 있고 이런데도 흰색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뚫려 버립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 오려내기 불가능합니다. 여기 쓰여있지만 인물의 경우에만 쓸수 있다고 돼있죠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투명하게 처리를 하느냐 포토샵을 배워야 되느냐 뭐 포토샵을 할줄 알면 그걸 쓰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자 오늘은 포토샵 없이 이 배경 제거를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텐트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이미지들의 텐트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다가 그냥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저 슬라이드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텐트를 뭘 사야 될지 꼭 필수템을 뭘 사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가 있죠? 자, 얘는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는 어지간하면 업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를 쓰시는 게 좋아요 개인이 촬영한 이미지를 쓰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이미지는 공공연하게 그냥 공공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이용을 해서 뭔가 업체에 타격을 주는 어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이 저작권 위반으로 여러분들을 고소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업체 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굳이 고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면 사실 쓰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 썼다 비상업적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게 법적인 문제로 갈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샘플이니까 제가 요걸 한번 써볼게요.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네이버에서도 뭐 이걸 막아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런 것들이 되는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브라우저나 이런데서 이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이렇게 뜨지 않는다면 화면 캡처라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제가 텐트라고 이름을 지울게요 자 텐트를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자한 개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자 혹시 못 믿을까봐 하나 더 할게요 이번에는 <웃음> <웃음> <웃음> 자 캠핑에 필요한 두 번째 어 저는 침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없으면 집에 있는 이불을 갖고 와서 써도 되지만 어쨌든 저는 침낭을 선택을 했습니다 침낭 자 그러면 이미지 검색하면 또 이렇게 잔뜩 나오잖아 요그죠 예, 저는 여기 쭉 보다가 좀 이렇게 컬러풀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걸 그냥 하나 선택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들 하나하나씩 받아서 내가 필요한 화면에 놓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다 인터넷으로 찾아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요. 자, 검색하는 데다가, 뭐,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쳐요. remove. 영어로 remove입니다. remove. 제거하단 뜻이죠. 그리고 점, .bg. 그러니까 bg는 백그라운드의 줄임말이에요. remove.bg라고 치면, 요런 사이트가 나와요. www.remove.bg. 이미지 배경 제거, 투명 배경 마인드. 여기를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게 원래는 영어로 다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브라우저가 그냥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 어쨌든 영어든 한국이든 간에 여기 보면 이미지 파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요. 자, 그러면 자 배경을 제거할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하죠.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열기를 누르면 이 사이트에다가 내 사진을 올립니다. 자, 여기 체크 무늬가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체크 무늬가 보이는 부분들은 전부 다 배경이 정리가 됐는데 이 배경 정리를 사용하실 때는 지금 이 텐트 이미지처럼 배경 색깔이 단순한 색깔 단일색이면 제일 좋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안 좋은 케이스가 만약에 배경은 흰색인데 텐트가 아이보리였다. 그러면 이거 구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100%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별수 없어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배경이 정리된 이미지를 찾으시든지 아니면 뭐 포토샵 배우셔가지고 배경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제일 쉽게 손안 대고 콤프기를 한번 했어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봤는데 다운로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HD라고 돼 있어요 이 HD는 원본 이미지 크기대로 그대로 받는 거고요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 것들은 이미지를 줄여버립니다 내가 보통 요새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사진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런 죠그 것들을 배경 정리를 하려고 여기 사이트에다가 던져놨는데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렇게 사이즈가 한 500미만으로 작아져요 나는 큰거 받고 싶은데 하시면 HD 다운로드를 누르면 되지만 이 사이트도 흡파 먹고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돈을 받아요 자, HD 다운로드를 눌러보면 뭐, 이거 한번 정리하는데 1 크레딧을 내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가격에 보시면, 어, 무료 계정은요, 회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단한 번만 공짜로 쓸수 있게 해줘요. 단한 번만.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구독을 하거나 선불 결제를 하면 한장 이미지를 따는데 2,300원이나 받아요. 엄청 비싸게 받죠. 근데 얘가 좀 이렇게 올라가, 단위가 올라가면 좀 싸게 받고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40장 정도를 하겠다. 뭐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받습니다. 이게 한 장당 가격이에요. 한 장당. 그러니까 월 계산하면 만원 정도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경 제거하는 것들을 업으로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으면 구독 요금제를 쓰시는 게 좋은데 뭐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쓸 일이 잘 없어요. 저는 작업하는 그제 작업 결과물들이 어지간하면 대부분은 대부분은 웹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모바일에서 쓰는 것들 이 정도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큰 사진을 올려 가지고 배경 정리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인쇄물 만들 때나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쓸 일이 없어서 돈을 내고 쓰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아주 이타적인 회사입니까 그죠 남을 이렇게 자기들도 돈을 벌긴 벌어야 되는데 요 정도까지는 공짜로 해주겠다 뭐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쓰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아! 기억이 남는 거죠 어, 이 사이트 있었는데 아 이번에 좀큰거 해야 되는데 나 포토샵 배우기 싫은데 그럼 2천 얼마는 사실 포토샵 배우는 데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얼마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png라는 파일로 정리를 해줍니다 리무브 o v e bg p png 이렇게 해서 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이 방법으로 제가 제 컴퓨터에다가 이미지들을 막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자새 프로젝트 여시고 자 가져오기 눌러요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미리 보기를 다 받아놨거든요 미리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열기를 하면 이렇게 요거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요것까지 딸려 왔네요 자 이렇게 여섯 개의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놓잖아요 이렇게 놓아버리면 그냥 얘가 배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모양을 원치 않고 16대9 비율로 네. 세로로 하든 가로로 하든 그 여러분들 마음이고, 16대9 비율로 긴 창을 하나 열어서 거기다 얘네들을 올렸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면 16대9 비율을 유지해줄 그, 백이 하나 필요합니다. 배경. 자, 그 배경을 이렇게 완전 블랙이나 완전 흰색을 해버리면, 배경 색깔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색깔이 덮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투명을 항상 고릅니다. 저는. 자, 투명을 고르면, 얘 크기가 이렇게딱 들어와요. 16대9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비율은 16대9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투명하니까 밑에 캔버스가 비쳐서 보이는 거죠. 자, 투명한 게 싫다, 나는 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동영상의 기본 속성에 가서 여기 가시면 자, 캔버스의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색상 말고 뒤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색상을 선택을 했고 자, 색상 중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카키색, 칼라를 하나 깔아봤습니다. 한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 색깔 조금 더 조정할까? 그럼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죠? 자 그리고 이 뒤에 배경은 기본적으로 5초가 만들어져요. 얘 여기서 꺼내면 이게 얼만큼 쓸지 모르니까 일단 쫙 늘려 놓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면 이 작업창을 계속 늘려야 될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죠? 자 얘는 더 이상 만지작거리지 않을 거거든요. 자 나중에 늘릴 때 빼고는 만지작거리지 않을 거니까 잠궈놓으세요 이게 만져지면 되게 불편합니다 작업할 때자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 들어가 가지고 내가 가져왔던 것들을 여기다가 얹혀 놓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죠 투명 작업은 전부 다 리무브 비지에서 다 해왔어요 자 첫번째는 텐트였죠 자 텐트를 가지고 와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잠겨있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얘를 하나 꺼내 주고요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제가 뭘 꺼냈더라? 이것도 꺼내고 그 다음에 어, 얘를 꺼냈고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자그 다음에 얘얘얘순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다 꺼냈죠? 자다 꺼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드르르르 긁어요 한꺼번에 자 긁은 다음에 그 트머리를 잡고 쭉 늘리면 이거는 한 번에 안 되죠? 제가 긁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자 얘를 드르르르 긁어요. 일단.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러면 총 6개가 선택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g 를 누르면 그룹이 돼요. 자, 그룹이 된 상태에서 얘를 잡아당기면 그래도 안 늘어나죠. 자, 이걸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면하요 그룹을 하나 선택했잖아요. 한 덩어리가 돼서 들고 다니기 편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얘를 확대나 축소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 번에 다할수 있어요.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룹을 풉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자, 여기 봐요. 그룹 해제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단독으로 또 놀죠. 단독으로.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위치를 바꾸면 돼요. 자, 처음에 텐트 여기 옮기고 그 다음에 침낭 여기 옮기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일단은 대충대충 맞춥니다 서로 가리고 있으니까 자 얘는 좀더 크니까 약간 더 줄임되구요 서로 크기가 얼추 비슷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약간만 내리고 이거는 조금 더 커야겠죠 비율적으로 다른거에 비교하자면 자, 텐트 침낭, 아이스박스 약간 줄이 고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배열을 다 맞춘 거예요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뭐 처음에 인트로가 너무 길 필요는 없거든요. 인트로 자체가 길 필요는 없어요. 한 5초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자, 이 5초 안에 모든 것들이 등장하고 사라지고로다할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맞추는 것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배열만 하고요. 중간에 글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글 작업도 한번 할게요. 자, 아까 전에 봤을 때 까만 띠가 샥 지나왔죠? 자 그런데 이 까만띠는요 보통 다른 툴들에서는 어 박스로 만들어요 박스 도형이 차 아예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형이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 스티커나 이런데 아예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자 네모 도형을 만약에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예를 씁니다 라이브러리에 가서 내가 원하는 근데 색깔을 못 고르는 게또 단점은 하나 있어요 자 얘를 선택을 해요. 나 까만색으로 했거든요. 눌러줘요. 자 얘를 동그랗게 쓰고 싶다 그러면 마스크에서 얘를 누르면 동그라미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요걸 썼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 까만색을 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다가 뭐캠린이 캠핑 필수템 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썼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 배치를 하고 얘 위치는 모든 것들의 밑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잡아서 주르륵 당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배치를 하면 요런 느낌이 나죠. 살짝 포개진 느낌들 됐죠? 자 여기다가 이제 글도 쓸 거예요. 텍스트 골라주시고 자, 추가해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캠핑 초보 필수 템 정리 선정 뭐 이렇게만 할게요. 자 그리고 글자도 요렇게 늘려주시고 선택하고 서체는 뭐 그냥 필요한 서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선택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준비사항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여기까지 해줄까요? 여기까지 하는 게좀 낫겠네요. 제 마음입니다. 이건 하든 말든. 자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두 번째 글자에다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필수템이라고 해서 위에 빨간색 써먹었으니까 여기는 이런 주황색 혹은 좀 눈에 잘 띄는 요런 하늘색 하나 할까요? 요런 식으로 색깔을 조금 바꿔줬습니다 노란색도 좋을 것 같은데 노란색 할까요? 초록색, 푸른색 계열이 너무 많아서 요런 색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 침낭 색깔을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할까요? 잘못했어요 자, 일단 준비가 끝났죠? 그럼 얘네들이 따다다다다다닥 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는데 얘기가 1, 2, 두 번째로 등장하고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자네 번째 등장하는 게 얘잖아요 제가 요렇게 한 바퀴를 돌릴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일단은 순서대로 바꿔주는 게좀 중요해요 나중에 그래야지 덜 헷갈립니다 자 아이스박스 다음에 얘가 나올 거니까 아이스박스 다음에 화로대그 다음에 코펠세트 그 다음에 버너 이렇게 등장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등장할 때 화면에서 그냥 탁탁탁 등장하는 게 아니고 뿅! 하고 커지는 동작을 제가 만들어놨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좀 재미나게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 그러면 한꺼번에 더 선택해가지고 어차피 똑같은 거할 거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동시에 했을 때는. 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가요. 자두개 동시에 한번 선택해볼까요? 두개 동시에 선택했다. 애니메이션이 사라지죠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자 애니메이션 가서 처음에 등장할 때전 이걸 썼어요. 확대 커지는 확대 있죠. 요걸 썼는데, 이게 너무 루즈에요. 0.5초가. 그래서 저는 0.2초 정도 해봤어요. 0.2초? 0.1초? 0.1초는 어떤 느낌일까? 약간 팝업되는, 뿅! 하고 터지는 그런 느낌이죠. 한 0.1초나 0.2초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저는 그러면 0.1초로 통일하겠습니다. 확대, 얘도 0.1. 한칸더 올라가서 얘도 확대, 0.1. 자, 이렇게 비슷한 작업들을 반복을 하는 것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그걸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 됐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 뿅! 한꺼번에 그냥 뿅 터지는 느낌이 났잖아요, 그죠? 빠진 부분 없이 지금 다 털이 됐고, 하다 보니까 한 녀석이 시간이 좀 잘못 들어왔어요 0.1 얘도 0.1인데 요 화살표가 약간 이상한데 0.1 자 됐어요 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다다다닥 등당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화면에 나오는 게 얘였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얘였어요 자 화살표 길이 있죠 이 끝나는 길이 쯤에 맞추는 게좀 좋아요 자 여기도 화살표 끝나는 길이 자 여기도 화살표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밑에 걸 기준으로 항상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글자는 조금 더 뒤로 밀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따다다다닥 이렇게 됐죠?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따다닥 됐어요. 자요 상태에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요 까만 띠가 등장을 하면 되겠죠? 자 까만 띠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요 애니메이션이 라라라락다된 다음에 나오면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근데 뭐 이걸 살짝 겹쳐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을 해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까만 게 여기서부터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등장할 때 제가 요걸 썼어요. 이런 식으로. 우에서 자로 흘러놓은 애니메이션. 자 시간 조금만 줄여줍니다. 한이 정도 느낌으로. 샥! 한 0.4초? 3초? 이 정도 하면 되겠어요. 자, 0.3초 만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자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것도 살짝 포개는 게좀더 예뻐요. 완전히 애니메이션 끝났을 때보다 앞 애니메이션이 끝나지 않을 때 뭔가 이게 중첩되는 느낌이 훨씬 더 예쁘거든요. 요거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자, 글자 나타나는 것도 안에 보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이 방향성을 좀 맞추고 싶단 말이에요.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거, 이동하는 글자들이 좀 있을 거예요. 요거 괜찮네. 자, 요거 합시다. 요거. 자, 시간도 조금만 더 늘릴까요? 오, 요거 괜찮아요. 자, 이때까지 한걸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뿅뿅뿅, 샥, 따라락, 됐죠? 자, 여기까지 이제 NMH이 끝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글자 나왔잖아요. 자, 1초, 2초, 3초 정도만 보여주고요. 그 뒤로부터는 사라지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 사라지는 거는 어디서부터 사라지면 될까요? 이렇게 사라질까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부터 다 없앱시다. 테두리부터. 자, 테두리 여기서부터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요거 끝나는 거를 다 타이밍을 맞췄잖아요. 그죠? 끝을 밀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만약에 싹 없애고 싶다 하면 끝머리를 이렇게 다 맞추시면 돼요. 동시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걸 순차적으로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사라지는 아웃 애니메이션만 그냥 걸어주면 됩니다 자 사라질 때는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전에 확대했으니까 이번에 축소할까요 축소도 괜찮은 것 같고 어, 회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회전을 시간을 조금만 줘 볼까요 한 2초? 0.2초? 느낌이 어떻지? 아 이거는 약간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약간 뭔가 망하는 느낌이에요. 사라지는 것 중에서 그냥 페이드아웃 정도 합시다.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페이드아웃을 한 0.5초 정도만 줄게요. 너무 길다. 0.3초.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얘도 페이드아웃 0.3 얘도 선택하고 페이드아웃. 계속 반복합니다. 지겨우신 분들은 스킵하세요. 페이드아웃 자, 여기도 페이드 업. 자, 앞에서 부터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사라라락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싶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까만 거하고 요거하고 전 동시에 사라지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끝에 맞추고 글자도, 아, 글자가 사라지고 조금 더 타이밍을 더 줄까요? 그냥 동시에 사라져도 될것 같은데 글자를 여기까지 맞추고요 글자 끝에 맞춰가지고 얘도 그냥 동시에 사라집시다 이렇게 맞춰놓고 얘가 사라지는 효과를 어떤 걸로 쓰지? 그냥 밀기할까요? 아까 전에 이런 것도 괜찮고 확대는 좀 별로고 축소! 축소합시다 축소 축소를 한 0.5 그 다음에 글자도 비슷한 게 있으면 그냥 골라줄게요. 글자 애니메이션에 따로 가서 아웃에 간 다음에 글자는 어, 다른 애니메이션보다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적당한 거 그냥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뭐 비틀어 나가기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너무 정신산만하면 좀 배기 싫거든요. 그냥 페이드아웃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 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선택 안한 상태에서 보면 깨끗하게 볼수 있어요. 됐죠? 자,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하나 더 하느냐 하면 캠핑 초보 필수템 선정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자, 그거를 제 목소리로 안 넣고요. 그냥 요 AI 목소리로 한번 넣고 싶거든요. 자, 여기까지 와서 글자가 여기 있죠. 자, 이걸 읽어주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음성 변환에 가서 캠핑 초보, 캠핑 초보 필수템 선정. 캠핑 초보 필수템 선정. 캠핑 초보 필수템 선정. 캠핑 초보 필수템 선정. 캠핑 초보 필수템 선정. 다들 왜 이렇게 축처 있지? 자, 캠핑 초보 필수템 갈게요. 선정. 자, 읽기 시작하면 요게 목소리가 하나 들어갔죠? 자, 여기서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싶어요. 쭉 애니메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고 싶으니까 이 목소리를 얘를 여기 뒤로 땡겼습니다. 자, 그러면 목소리가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캠핑 초보 필스템 선정. 됐죠? 목소리가 좀축처졌는데 하여튼 이걸 쓸게요. 자, 이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사라졌어요.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 까지입니다 인트로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자 그런데 인트로를 다 만들고 나니까 뭔가 조금 루즈하죠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루즈한데 요 중간에 얘네들이 이렇게 시, 시간을 벌어 주잖아요 요까지가 좀 많이 루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조금 요줄일게요자 사라지는 시간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하면 끄트머리 애니메이션 시간은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요정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을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 씬이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하나 끝났습니다. 자, 요거를 쭈루룩 선택해서 이만큼이 한 덩어리잖아요. 요까지가한 덩어리거든요. 자, 요거를 여기까지 컨트롤 클릭해서 여기까지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얘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얘를 굳이 여기서 복합클립으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굳이 여기서는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복합클립은 한 번만 쌓으면 그걸로 끝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마음 뭐 됩니까? 자,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걸 이제 주제를 하나하나씩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까지 와서 자, 사라졌죠? 그러면 여기까지 뜸들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자, 여기서 미디어 간 다음에 자, 처음에 이 텐트였잖아요. 텐트를 꺼내줘요. 텐트가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등장하죠. 자, 텐트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짠! 등장했고요. 얘를 한요 정도에 배치를 하면 될것 같아요. 뭐 화면에 디자인적인 디자인 느낌은 다 등장할 필요 없어요. 그죠? 살짝 이렇게 걸쳐져 있어도 좀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주의할 실사항 하나가 얘가 아까 전에 500에 500 사이즈로 얘를 만들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화면 크기가 1920 곱하기 108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한 요정도 느낌? 한 4분의 1 느낌이 있죠 요정도 느낌이 얘의 원래 비율이거든요 원래 사이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지금 한두배 정도 이상 커졌잖아요 그럼 얘가 화질이 살짝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늘렸으니까. 그럼 얘는 어, 조금 선명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면요 이거는 뭐 100% 잘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는데 자 조정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 선명하게 기능이 있거든요. 이 선명하게를 살짝 올려줘요. 너무 강하게 올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예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입자가 보이면서 좀 거칠어지거든요. 한요 정도. 선명하게를 살짝 해주면 확대를 해서 뿌옇게 된 느낌이 좀 사라집니다. 자 요것도 꿀팁이죠 자이 상태에서 요놈이 등장하고 요것도 뿅뿅뿅 화면에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자 등장 씬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글자를 써야 겠죠 자 글자를 하나 올립니다 제일 중요한 텐트 자, 텐트가 없으면 캠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비박을 할 것도 아니고 자, 텐트 요렇게 이름을 하나 캠린니를 위한 소개 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하고 적당한 글자를 하나 또 골라 줍니다 이렇게 하나 골라 주고요 뭐 필요하다면 이런 꾸미는 것들도 여러분들 이 해주시면 좋겠죠 네, 저는 테두리 까만색 정도를 하나 지정을 했고요 뭐이런거 쓰기 싫다 조금 더 꾸미고 싶다 하시면 저는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냥 배경 이렇게 눈에 빡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높이 살짝 주고 너비도 살짝 주면 박스를 친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려서 여기 둥근 직사각형을 싹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둥근 모양도 돼요 이런 도형을 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응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 주고 싶어요 이렇게 됐나요? 자그 다음 밑에다 글을 쭉 쓰면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더듬어 보면 이렇게 썼어요 자 글자를 요 정도 사이즈로 하고요 아까 전에 개조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1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 어, 크기는 어, 사용인원 실제 실제 사용인원보다 항상 한두명더큰 사이즈로 선택. 왜냐하면 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자, 2. 그다음에 음. 어, 방수. 내수압. 내수압은 3000이면 충분. 이거보다 더 비가 많이 올때 밖에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웃음> 굳이 비 맞아 가면서 비새 가면서 캠핑할 이유 없으니까. 3000이면 충분해요. 자, 그다음에 어, 그라운드. 트는 필수. 밑에서 습기 올라옵니다. 네 번째 어... 가성... 음.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예쁜 디자인 디자인이 좀 별로면 캠핑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제 기준으로 뭔가를 썼어요. 자, 그리고 글꼴은 그냥 읽기 편한 글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나은명조체 근데 읽기 불편한 게 이런, 이런 글자들 막 꾸며져 있는 글자들 있죠? 읽기 불편한 것들은 안 쓰는 게좀 좋은데 자, 만약에 읽기 불편한 글자를 썼지만 나는 이걸 꼭 쓰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써주느냐면요. 가독성을 조금 높여주면 돼요. 자, 한쪽으로 일단 몰아줘요. 읽기 편하게 한쪽으로 좀 몰아주고 그 다음에 글자의 자간이라든지 어떤 서체에 따라서는 기본 자간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잘안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간을 약간 줄이고 줄 간격을 살짝 높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만약에 잘안 읽힌다. 그러면 여기다가 글자에 어떤 획 두께 있죠.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줘서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쓰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 썼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좀 맞춰요. 자, 여기까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또할게 하나 남아있는데 저는 여기다 뭘 하고 싶으냐 하면 목소리를 넣고 싶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하고 싶은 게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너무 뚝뚝 떨어져 있으면 작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땡겨가지고요. 이렇게 위에 근접하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는 5초 글자들은 들어가면 3초거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들지 않으면 5초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5초 동안 얘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일단 세팅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달라지는 게 제가 요거를 읽게 만들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이거보다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를 먼저 넣는 게 조금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근데 목소리를 굳이 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 녹음기능 키고. 자, 얘 눌러서. 어, 실제 사용인원보다 항상 한두 명더큰 사이즈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텐트의 크기는 너무 작기 때문이죠. 자 읽어야 되는데 화면이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자 잠깐 꺼요 자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다시 녹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얘를 쭉더 늘려놓으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럼 얘 치워요 한번더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맞춰놓고 사이즈 땅땅땅땅 줄여서 읽어야 될 글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은 충분히 늘려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을 너무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시작할게요 어, 필수템 선정. 실제 사용인은보다 항상 한두 명더큰 사이즈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표시된 인원수보다 항상 한두 명이 작은 느낌으로 출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2인용자리 텐트면 최소 3인용 텐트를 사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수압은 3,000 피우면 충분한데 이보다 더 이상 비가 올것 같다. 그럼 캠핑을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그라운드 실태는 필수입니다. 바닥에 습기가 엄청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참 중요하고 성능도 중요하긴 한데 이왕이면 예쁜 디자인을 조금 더돈 주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텐트가 이쁘지 않으면 캠핑을 나가기가 싫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뭔가 멘트를 한번 날렸어요. 그러면 제 목소리 가 이렇게 쨍쨍쨍 귀에 때려박고 있는데 이 글자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부분을 그래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목소리로 어. 믹스를 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잘볼수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가 실제로 목소리가 들어가는 구간까지고 그까지가 필요한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너무 길다 느낌이 그러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속도에 가가지고 한 1.2배속 1.2배속 정도로 줄여요 그럼 시간이 확 줄죠 이 상태로 들어봐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표시된 인원수보다 항상 한두 면이 작은 느낌으로 출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용자 이 정도면 들을만하죠 자.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면 목소리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있으니까 노이즈 울림 같은거 없애버리시고요 그리고 목소리 크기도 약간 크게 해줍니다 항상 한두명 더큰 사이즈로 선택하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 너무 빠른데 제가 원래도 목소리가 좀 빠르니까 약간만 줄일게요 어0 1.1 배 정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3인용 텐트를 사시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글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 요 제목들도 쭉 늘려 놓고요 그리고 텐트도 쭉 늘려 놓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에 이 정도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뚝 화면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 이유는 얘가 여기까지 연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얘를 쭉 당겨놔요 그리고 잠궈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계속 늘려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처음에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요거는 어떻게 등장을 할까 뭐 애니메이션 가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을 고르면 돼요. 그냥 이런 거 할까? 어? 난 여기서 섰습니다. 근데 지나가버리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요런 게 가끔 있어요. 어? 나는 여기서 등장해서 여기까지 멈추고 싶은데 왜 저기까지 가버리지? 지나가버리지? 요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나이 안에 있는 것들 아, 제가 잘못 골랐어요. 아웃이 아니라 인 등장해서 여기까지 멈추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잘못하니까 엉뚱한 게 나왔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싶다. 그럼 요거 고르시면 돼요. 어, 너무 천천히 나오네 조금 더 빨리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버, 텐트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요 정도부터 등장을 하면 되겠죠 이것도 애니메이션을 굳이 걸어 준다면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인이나 아웃이나 어, 확인 하시고요 요런거 괜찮네요 아무거나 자그 다음에 요것도 요정도 까지 가서 얘는 뭘 한번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인 들어가서 <웃음> 뭐다 하니까 <웃음> 이런 거 있죠. 보다, 다다닥하는 거, 요거 요거 타이밍을 좀 길게. 항상 한두명더큰 사이즈로 선택하시는 게되니다큰 보다, 항상 한두명더큰 사이즈로 선택하시는. 보다, 항상 한두명더큰 어, 사이즈로 선택하시는 그래, 게. 그러니까. 큰 보다, 왜냐하면 실제로 표시된 인원 수보다 항상 한두명더큰 보다, 항상 한두명더 보다, 항상 한두명 보다, 항상 한두명더큰 사이즈로 선택하시는 보다, 보다, 항상 보다, 항상 한두명 보다, 항상 한두명 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담보다 항상 한두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냥 지퍼한거 하나 골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 사용에는 보다 항상 자, 실제 사용에는 보다. 여기서 애니메이션 끝나지 않은데 목소리가 먼저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게 쭉다된 상태에서 목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목소리는 더 뒤로 밀려나 있으면 됩니다. 목소리는 앞에 요만큼은 녹음이 안된 부분이네요. 잘라주고 여기도 이만큼 잘라줍니다. 자 여기 부분을 딱 맞췄죠. 그러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 날거예요 실제 사용이는 보다 항상 됐죠? 자 여기까지 와서 쭉 해서 멘트가 딱 여기서 끝나니까 이것도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이 만약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요것들도 좀더 연장을 해주시고요 목소리는 여기서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자 연장을 더 해주시고 자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질까 뭐 그것도 얘 등장할 텐트 등장할 때 요렇게 밀려서 들어왔으니까 얘가 얘 사라질 때도 밀려서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비슷하게 맞추는게 좋아요 아웃에 들어가가지고 왼쪽으로 다시 들어가 그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자나 이런 것들도 사라질 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좀 심플 심플한 걸로 아웃 잡아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 놈은 그냥 단순하게 아웃에 가서 아 아이고 아 현란하다 자 페이드 아웃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조금 조금씩 더 주시는게 좋은데 1초는 1초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게 제일 좋아요 너무 시간을 또 많이 잡아주면 루즈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순서가 중요하죠. 자 뭐부터 사라질까요? 텐트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글자도 사라지면서 이것도 이렇게 타이밍을 약간 조금씩 다르게 맞추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한 스텝이 끝나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또 등장할 거잖아요. 근데 이두 번째 등장할 때 조금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실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이걸 모조리 선택을 해요. 컨트롤 C를 합니다. 복사를 했죠? 자,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원하는 만큼 띄워놓고 컨트롤 V를 해요. 그러면 한번더 얘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텐트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얘를 어그 다음에 제가 뭘 놔뒀죠? 기억이 안 나네. 어그 다음 침낭 침낭 침낭 침낭 음. 어. 사실 침낭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불 을 들고 다녀도 되지만 그래도 침낭이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음. 3계절 침낭 하나는 준비 그냥 3계절 말 뺄까요? 3계절 침낭 준비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쓸 말을 좀더 써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요 그럼 클립 교체 라고 있습니다 이 클립 교체 가서 그 침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침낭이 제가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침낭 이름이 다운로드 전화 5라고 돼 있어요 네, 선택을 하고 클립 교체 한 다음에 이게 다운로드 5 얘를 열기를 하면 얘를 교체할까 물어보거든요 클릭 교체라고 하면 바뀌어 있어요 뭐 필요하다면 크기나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더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를 다시 꺼내갖고 애니메이션 주고 이런 짓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다 돼있어요 이미 자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목소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까지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멘트를 싹다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되는 거고 다시 1, 2, 3, 3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또 말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크 써서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자 다음번에 또뭘 해야 된다 딱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요 배경 축소를 하고 충분히 쫙 늘려주고 여기다가 또 컨트롤 V 해서 붙이고 또 내용 바꾸고 요거 교체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금방금방금방금방 금방 금방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컨텐츠 하나 뚝딱 만드는데 뭐 처음에 머릿속에서 설계는 하겠죠 얘가 이런식으로 뭔가 설계를 할 거고 이런식으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기획을 하시면 그 기획에 맞게 그냥 진행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번 이런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실 때 다른 디자인이나 다른 동작을 만들면 보는 사람들이 좀 산만해요 그래서 하나의 딱 예쁜 패키지, 스펙 이런 것들을 딱 만들었다고 하면 그걸 복사를 해서 계속 계속 계속 글자 바꾸고 사진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작업 속도도 빨라지고 어, 작업도 깔끔해진다. 라는 거를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강의 다 완료가 된것 같고요. 오늘 강의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을 하셔가지고 인트로 부분. 여기까지가 인트로잖아요. 여기까지를 미리 배우시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머릿속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내용을 교체하는 작업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어, 제가 머리를 막 쥐어짜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쓸만한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 눌러주세요.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5%만 구독을 하고 있어요. 5%만. 나머지 사람들은 구독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느 날 현타가 와가지고 더 이상 강의를 안 올리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 협박이에요. 협박. 어느 정도 협박이니까. <웃음> 구독 아직까지 안올랐셨다면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누가 만들었다? 네,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가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도 재밌는 걸로 찾아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안녕!